안녕하세요 꿈해몽 t v 입니다 오늘은 태몽 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몽 꿈은 사례가 너무 많아 몇 번에 걸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몽 관련 꿈을 오디오북 형식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들어보시고 간밤에 꾸신 꿈과 비교하시거나 내 태몽 꿈을 해몽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구렁이가 용마루로 들어가는 꿈 공공단체의 주도권을 쥐게 돼 자손을 얻을 태몽 큰 구렁이에게 물리는 꿈 장차 큰 일을 할 자손을 얻을 태몽 큰 물고기를 잡는 꿈큰 물고기를 잡는 꿈은 훌륭한 사람이 돼 아기를 잉태하는 태몽이거나 큰 재물이 들어올 것으로 해석한다. 큰 바위를 안고 있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 신으로부터 오복을 받고 집안에 경사가 있겠다. 재물, 행재 물품, 식품 등이 생긴다. 큰 뱀이 작은 실뱀을 거느리고 기어다니는 꿈. 큰 뱀이 작은 실뱀을 거느리고 기어다니는 꿈을 꾸게 되면 새로운 손님을 맞거나 이 소식을 듣게 된다. 태몽이라면 섬유계통에 종사할 자손을 낳는다. 큰 뱀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꿈. 표심이 지극한 딸을 낳을 태몽. 큰 수박을 안고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복덩어리 자식을 낳는다. 오래간만에 때 돈을 만진다. 큰 시루에 가득 담긴 떡을 한꺼번에 남김없이 먹어버린 꿈. 장차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으며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될 아이를 낳을 태몽. 큰 시루의 떡을 다 먹어 치우는 꿈. 큰 시루의 떡을 다 먹어 치운 꿈을 꾸게 되면 장성하여 큰 인기를 누리고 부귀하게 될 아이를 낳을 태몽이다. 큰 옥수수를 주워가지고 들어오는 꿈 태몽 꿈으로 아들을 낳는다 큰 잉어 세마리중두마리만 싱싱하게 살아있는 꿈쌍둥이 딸이 태어나는 태몽으로 딸들이 공부도 잘하고 남편도 훌륭한 가문의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됨큰 짐승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많은 부와 명예를 얻게 자손을 출산한다 큰 참외를 먹는 꿈 재물과 이권이 늘어나며 장차 귀엽고 탐스러운 아들을 두게 될 태몽이다 큰 구렁이가 다리에 감는 꿈 태몽이라면 아이를 잉태하거나 여자애를 얻고 어떤 권리가 생긴다. 큰 바위를 가슴으로 안고 있는 꿈. 집안에 경사가 생기며 훌륭한 아들을 낳을 태몽 태양과 달이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하게 된 꿈. 훌륭한 지도자나 예체능에서 스타가 의 자식을 낳을 태몽 태양을 먹는 꿈. 마음먹었던 일들이 다 풀리고 소원이 이루어진다. 태몽이라면 아들을 낳는다. 태양이 지붕에 떨어져서 대굴대굴 구르는 꿈. 예술가나 과학자로 세계 이름을 떨칠 아이가 태어날 태몽. 팝마늘을 구입하는 꿈. 태몽으로 장차태아가 성장하여 성직자나 교육자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꿈. 매우 용감하고 진취적인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 파란 구렁이가 숲속에 길게 늘어져 있는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남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자손을 얻는다. 파란 돼지를 안고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태몽으로 자식을 낳아 유명한 석학자로 출세를 시킨다. 팬더곰 새끼 한 마리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 확실한 태몽이다. 포도를 훔치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부동산 소유 행제, 재물, 돈, 물품, 식복, 합격, 당선, 자격 취득 등이 있다. 푸른빛을 내는 열매를 보는 꿈. 아들을 출산한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푸른색 구렁이가 몸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는 꿈. 기관이나 사회에서 우두머리가 될 아이를 가질 태몽 풍부한 식량을 상징하는 푸른 잔디밭의 메인 말을 본꿈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는 복이 많은 자식이며 자라면서 의식주가 풍부하고 여유있는 삶을 살게 되며 장차 유경사업에 종사하게 된다 하늘나라에 올라가 꽃이나 과일을 갖는 꿈 하늘나라에 올라가 꽃이나 과일을 갖는 꿈을 꾸게 되면 귀한 옥동자를 두게 될 태몽이다 하늘나라에 있는 꽃을 꺾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입하, 승진, 합격, 당선, 학위, 자격취득, 성공 등이 있고 입신 출세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롱한 옥덩어리를 앞치마로 받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옥동절을 낳는다. 옳은 일을 했으면 천복을 받는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주위에 여러 마리의 나비가 날고 있는 꿈. 태몽으로 장차 세상의 이름을 떨칠 아들을 낳게 되며 그 아이는 자라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사람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다. 하늘에서 빛이 모여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주는 꿈. 딸을 가질 태몽이거나 말년의 딸덕을 볼 꿈. 하늘에서 포도알이 떨어지는 꿈. 지도자, 교사, 작가의 직업을 가지게 될 자손을 얻을 태몽. 하늘의 별이 품속에 떨어지는 꿈. 성부자적인 임무를 낳거나 성직자가 될 자녀를 낳을 태몽. 하늘의 태양이나 별을 손으로 따거나 만지는 꿈. 거부나 권세를 누릴 아들을 낳을 태몽. 하마가 큰 입으로 태양을 먹는 꿈. 구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옥동자를 낳는 태몽이다. 명예, 경사, 행운, 행재 재물, 돈 등이 있다. 하수구에서 떠내려온 보석을 얻는 꿈. 태몽이면 소유자는 미천한 처지에서 훌륭한 인물이 된다. 하얀 새끼 강아지를 보는 꿈. 하얀 새끼 강아지를 보게 되면 하고 있는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인기의 여성이 구게 되면 순수하고 착한 아이를 갖게 되는 태몽입니다. 하얀옥 항아리 속에 세 개의 진주알이 알알마다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꿈. 당대에 훌륭한 학자가 된다.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아들 삼형제를 낳아 출세시킨다. 구기공명, 명예, 승진, 권력 등을 얻는다. 하천에서 큰 뱀장어를 잡는 꿈. 훌륭한 아들을 낳을 태몽. 학을 가슴에 안고 있는 꿈. 태몽으로 지조있는 여성, 학자. 성직자 등을 낳게 되며 태어난 아이는 학문적인 연구에 몰두할 일과 관계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 학이 나라와 가슴에 안기는 꿈 장차학자 성직자가 될 딸을 낳을 태몽 학이 나라와 자신의 품에 들어가거나 몸에 앉은 꿈 학문에 몰두할 여자아이를 낳을 태몽 학이 마당에서 사람과 노는 꿈 재주가 비상하고 귀하게 될 아들을 낳는다는 태몽이거나 지식인과 접하게 된다. 학이 어깨 위에 앉거나 품 안에 안기는 꿈 학이 얻기 위해 안거나 품안에 안기는 꿈을 꾸게 되면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 학자, 성직자 등을 낳을 태몽이다. 일반적으로는 학문의 연구, 몰두하게 된다. 학이 자기의 몸에 앉는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학문적인 연구에 몰두하는 자손을 낳는다 학이 평화롭게 날아가는 꿈. 역시 길몽이나 태몽의 성격이 짙다. 학을 보고 임신한 자손은 선량하고 착실한 인격자이며 수명이 길다고 한다. 학이 하얀 알을 낳은 꿈. 저술. 창조, 태몽 등을 암시하며 하던 일이 크게 성공하여 명성을 얻게 됨. 한두 개의 고채 꺾은 꿈. 태몽으로 여아를 출산하기 쉬우며 자매를 뜻하기도 한다. 자매가 아닐 때는 한 사람이 두 가지 명예를 얻는다. 한상의 봉황을 얻는 꿈. 사회에 공헌할 자소를 낳을 태몽. 한상의 봉황이 나란히 앉아있는 꿈. 천재적이고 문물을 겸비한 아이를 낳을 태몽. 해가 지붕 위에 떨어져 구르는 것을 본 꿈. 태몽으로 아이가 장차 위대한 작품. 연구성과 등으로 세상에 과시할 사람이 된다. 해나 달을 짊어지는 꿈. 장자 영분이될 딸을 낳을 태몽. 해와 달을 향하여 절하는 꿈.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능력자를 만나 소원을 성취할 것이다. 또는 비자를 탄생시킬 태몽이라고도 보겠다. 해의를 본 꿈. 권세가 있거나 문학 등의 혁신적 일에 종사할 자손을 얻을 태몽. 호랑이 3마리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똘똘한 자식 3형제를 낳아 당대의 유명한 장군과 명인으로 키운다. 호랑이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 호랑이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훌륭한 인재를 낳게 될 태몽이거나 귀인의 방문, 예, 소유와 관계된 꿈이다. 호랑이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구인과세댁은 임신을 하여 옥동자를 낳는 태몽이다. 호랑이를 타고 대궐이나 큰 저택 등의 대문으로 들어가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정당이나 단체의 주대를 받아 큰 기관, 단체의 우두머리로 출세한다. 호랑이 새끼 두 마리를 한꺼번에 아는 꿈. 태몽으로. 연년생인 형제를 두게 되고 그들이 자라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부유하게 살게 된다. 호랑이의 눈이 안개 속에서 번쩍이는 꿈. 세상의 이름을 떨칠 만한 사업가, 인기인, 권력자 등이 될 자식이 태어날 태몽. 호랑이의 눈이 안개 속에서도 번득여 보이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인기인, 유명인이 되거나 사업체를 경영하게 될 아들을 출산한다. 호박 하나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다. 재물. 돈, 행재 물품 등의 재수가 대통하다. 호수 주변에서 옥을 죽는 꿈. 태몽으로 삼신할머니가 똘똘한 아들을 점지한다. 행재를 하거나 재물이 들어온다. 호수에 잠긴 태양덩어리를 주워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옥동자를 낳는다. 물품을 구입하거나 행재소가 있다. 홍당물을 훔쳐가지고 옷 속에 넣는 꿈이나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새로운 스타가 될 아이를 낳는다. 행재 재물, 돈, 식품 등의 제복과 식복이 있다. 홍시를 줍는 꿈 귀엽고 예쁜 딸을 낳을 태몽 황금 덩어리가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을 한꿈 직업적 스타가 될 자손을 낳을 태몽 황금빛 태양이 사람의 얼굴로 변하여 벙긋벙긋 웃는 꿈 태몽이면 큰 인물이 되기는 하겠지만 유전 시절의 부모님을 속 썩인다. 황소 여러 마리가 매어져 있는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자손이 많거라. 자수성가 인물이다. 흙을 파는 꿈. 좋은 자녀를 얻게 될 태몽이다. 또는 흙을 파고 무엇이 묻혀있는 꿈도 금전상이 이익을 얻을 길몽이다. 태몽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